안녕하십니까 10월 7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한 저는 유진주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3.8%대까지 상승하며 증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비농업고용보고서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자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일단 관망해보자는 입장인데요. 이전에 발표한 ADP 비농업고용보고서는 아직 견고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금일 발표 예정인 비농업고용보고서도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준의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줄수 있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네요. 유가는 500플러스의 감산결정 영향이 이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외파적인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긴축 행보에 따른 입장 차이도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빠른 긴축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네요. 어제 발표한 실업당 청구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긴축 완화에 대해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더욱 집중하셔야겠네요. 을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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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인 119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2000포인트까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실업률 이전치는 3.7%였으며 예측치는 이전치와 동일한 3.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누업 고용 이전치는 31만 5천명이었으며 예상치는 6만 5천명 하락한 2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은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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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 충전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e n j o today. Goodbye.